비트코인 하면 생각나는 인물 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웃음> <웃음>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계단 콘텐츠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계단 전문가 나나가 품종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토시 나카모토 이름에 숨겨진 비밀 알고 계시나요?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어의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나카는 중간 내부를 뜻하며 모토는 기초 원래를 뜻하고 사토시는 토토칸 스마트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름만 봐도 토토한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하나의 레노베이션을 이끄는 창시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과연 사토시가 누굴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미분들을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현재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거나 내가 바로 사토시다 지정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리안 나카모토 할핀이 그레이크 스티븐 라이트 이런 그림을 많이들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리안 나카모토는 일본인으로 2014년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 추정 인물로 지목되었지만 보인이 아총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죠. 할핑이 이분은 사토시 메일을 받은 인물 중 하나로 최초의 미트코인 트랜잭션 단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레이크 초장기 미트코인 서명키를 중가로 내세우며 보인이 사토시라고 주장해 현재도 내가 사토시 낙아버토다 키롱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트코인 포럼 문장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43세 남성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앞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 때문에 일본 사람이 같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8년 8월 18일 사토시는 미트코인 ORG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으며 로그인 서비스 위치가 제팬 일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버가 2011년 5월 8일까지 일본 ISP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호 어,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말로 일본 사람인가요? 하지만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가 작성한 모든 글에서 일본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용어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약 8만 워드 글에는 컬러, 미니마이즈, 블라디등영극식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영극식 용어를 쓰는 나라의 출신자 아닐까? 라는 소문도 나왔습니다. 과연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면의 인물에 아닌 대기업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가산의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입니다. 세계 유명 기업들의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의 앞 알파벳을 조합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가 사토시 나타모토라는 인물의 프로네임이 완성됩니다. 하긴, 비트코인 하는 것이 딱한면의 인물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비상한 아이디어라서 더욱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이 나와서 이런 비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냈다고 라 가상하며 일리가 있어서 소름! 소름! 소름!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를 주장하는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요. 그 정체는 아직 스스케끼로 남아있지만 전제가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사토시 나카모토 이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쾌당 궁금해요? 이런 쾌당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나나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